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갈전구입니다 로스타크 국산의 마지막 희망 그 로스타크의 방주가 지난 11월 7일 드디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픈 직후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고자 대기열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과연 로스타크는 갓겜일까요? 자로스타아크 지금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클벳때도 그래왔지만 오픈베타 아니 사실상 오픈을 한 지금 유저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1천억을 들인 게임이야 으휴 조선겜 수준 와 연출 와와 개쉽같게 와, 와 개쉽 같게. 우와, 진짜 오랜만에 할만한 게임 나왔다 와등 정말 극적으로 의견이 반반 갈리고 있는 게임이죠 그만큼 게임의 단점과 장점이 명확하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게임이 정말 애매해요. 자뭐 매도 먼저 맞아야 좋듯이 단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의 연출 물론 좋습니다. 영광의 벽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까는 사람들마저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쉽게 보지 못할 그런 거대한 스케일의 연출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연출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지금 이 게임이 처음 cbt를 진행 했을때부터 저는 즐겨보았는데요 게임의 스토리나 연출 뭐 음향 이런건 1차 cbt랑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그럼 뭐냐 적어도 2년 많게보면 4 5 6년 7년전에 이런 연출이 완성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이게 몇년전에 성우들이 연기했던 그런 목소리들이 옛날 것들이다보니 조금 대사도 유치하고 뭐 유치하게 들려요 그렇다고 이 게임 출시한다고 스크립트 싹다 갈아엎고 성우들 처음부터 다시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이런 점들이 확느껴지겠네요 뭐 그래픽이 좋다곤 하지만 연출한다고 캐릭터를 좀 땡겨보면 티가 좀 나죠 그리고 모션 등등이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옛날 느낌이 나요 확실히 그렇다보니까 연출은 조금만 심도 깊게 살펴보면 흠이 조금 많이 보여요 옛날 느낌이 많이 묻어난다 이거죠 영광의 벽이랑 뭐 왕의 무덤 이쪽 연출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온라인 게임치고 진짜 졸라게 잘 만든 연출입니다 진짜 이거 반박할거면 더 쩔게 만든 온라인 게임 한번 들고 와보세요 근데 이 퀄리티가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그 후반부에 광기의 축제에서 영광의 벽처럼 성벽에서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건 약간 모자란 연출을 물량으로 커버친 것처럼 아쉬울만큼 구멍이 보입니다 송송 약간 이 부분은 모넌 조라 마그다라우스 부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것 같은데 어색해요 아무리 봐도 어쭙잖게 따라한게 보입니다 특히 모션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확실히 조금 어색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뭐 퀄리티 좋구만 뭘 하면 뭐할 말이 없는데 단순히 연출력, 연기력, 배경음악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컷신들이컷신들은 2010년에 나온 마비노기 영전의 컷신이 훨씬 퀄리티가 높고 딱히 어색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그때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니 사실 지금 봐도 그닥 어색하진 않아요 뭐 로스타크가 막 졸라 못만들었다는게 아니라 조금만 살펴보면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허술하거나 많이 인위적인 티가 나는 모션이나 연기가 있는건 맞아요 아무래도 좀 옛날에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좀 아쉽다 이거죠 이 부분은 그리고 전투가 핵앤슬래시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인던을 들어가면 조금 해결이 되긴 해요 사실 필드에서 의미없이 몬스터 잡는 것보다 인던에 들어가면 훨씬 재밌어 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말레까지뭐예요 필드에서 대부분 사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앤슬래시의 장점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핵앤슬래시의 장점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rpg보다 좀더 빠른 호흡으로 몬스터들을 펑펑 터트리며 일대다수로 적들을 쓸어 담는 그런 맛이 존재하는게 핵앤슬래시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동기 쿨이 좀 많이 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장르의 게임 치곤 템포가 매우 매우 매우 느립니다 뭔가 빠르고 호쾌한 전투를 하는 맛이 조금 덜 납니다 핵앤슬래쉬의 mmorpg에 오픈월드의 전투 호흡을 붙여놔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전투가 좀 답답하게 이루어져요 뭐이 게임은 핵앤슬래쉬가 아니라 mmorpg라고요? 아니요 애초에 시점을 그렇게 채택한 순간부터 핵앤슬래쉬의 템포를 살렸었어야 했습니다 왜 데빌 메이크라이처럼 만들어놓고 다크소울의 호흡을 가져다 붙이냐 이겁니다 이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게 뭐 레벨이 올라갈수록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다보니 필드에서 전투사냥은 특히 더 재미가 떨어지고 엄청 루즈해지고 그 약간 기계가 되는 느낌이에요 타격감이 막 좋은편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다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실증을 느끼는 유저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전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꺼내보는 화제의 건렌스 표절 이건 솔직히 건렌스라는 아이템 자체를 이 게임에 넣은 건큰 문제가 안됩니다 방패를 들고 총이 달린 날부치를 넣은 것도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모션은 이건 세살배기 애기가 봐도 똑같이 느낄 수준인데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모션을 바꾸던가 인센티브를 지불하던가 삭제를 하면 되는데 뭐 아무런 영감도 받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다 무작정 복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르상 실제 느낌은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구질구질하게 이야기를 한건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다른 모션은 더 빼박이라 아예 삭제한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과금 로스타크 그 오픈 전부터 우려되었던 점들이고 결국 오픈이 되고 나서 캐시템들을 보자 많은 논란이 있었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과금들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그냥 평범한 과금 체제입니다 아바타도 솔직히 뭐 퀘스트에 영향 같은 것도 없고 그 능력치 또한 정말 미비하게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게임에서 큰 체감을 할수 없는 수준이고 뭐탈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진짜 간지죠 오히려 진짜 생각보다 과금체제는 그냥저냥 괜찮게 나와서 논란 수준입니다 뭐 검은사막처럼 인벤토리 압박도 없고 무게압박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었던 200만원짜리 탈것 이건 어디까지나 꼬우면 그냥 안사면 그만입니다 그 뭐냐 약간 금수전 인증 어플처럼 졸라 비싸고 쓰잘데기 없는거예요 이게 왜 논란이 됐냐 한국인이 미국가서 미숫가루를 가루채로 비싸게 놓고 파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 씨뭐 이거 마약 아니요 하면서 경찰 아저씨! 이 새끼 마약 팔아요! 동네 사람들! 이 새끼 마약 팔아요! 해가지고 막 동네 소문 다 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난리 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음식이었던거지 그래서 풀려났는데 동네 사람들 인식은 이제 반반인거야 아하 그런 음식이었구나 아이 몰랐다 미안 이랑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팔고 있어요 오해 생기게? 이 새끼 몰래 나중에 마약 팔거 같은데 이정도의 느낌이다 이거죠 진짜로 뭐 밸런스에 영향도 안 미치고 어디까지나 마일리지에요 마일리지 200만원어치 캐시에 대한 보너스란 말이죠 물론 이게 애초에 200만원짜리 마일리지 아이템을 오픈베타부터 때려박는데 참 기가 찰 일이기는 합니다 괜히 안해도 될걸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거 금수저 인증 어플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랬거나 저랬거나 살 사람들만 사라고 만들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있을 거란 말이죠 조금 속이 보인다 이겁니다 뭐 지금이야 착한 과금에 이렇다지만 캐시 아이템들은 더 만들었으면 더 만들었지 덜 만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솔직히 기타 캐시템들도 지금 당장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뭐 한국 게이머들이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발동한 킹리적 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요. 아 진짜 한두 번 당했어야지. 또한 컨텐츠들이 말렙 이후에 과하게 쏠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말렙 이후에 즐길 컨텐츠들에 대한 선행학습 같은 걸 간간히 뿌려 후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하는데 이건 아예 시스템적으로 5 0렙 이전엔 즐길 수 없게 묶어버렸습니다. 이렇다보니 사람들이 딴건 다 필요없고 광적으로 50레벨까지 성장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생기거나 50레벨 전에 반복 플레이에 실증을 느낀 플레이어들이 종종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스토리와 연출로 메꾸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커버도 쳐주는 정도가 있지 그리고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레이 레이 레이 하 이건 진짜 차마 제 입으로 레이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 솔직히 레이드 막 50렙 이후로 할수 있고 레이드 재밌다고 해서 기대했거든요 근데 레이드가 4인이에요 처음에 무슨 다른 공대랑 같이 갈줄 알았는데 레이드가 4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위약감을 느낄 수 있는 컷신이나 이펙트 이 레이드를 뛰어야하는 스토리적 배경 복잡한 공약 레이드를 클리어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레이드라고 해서 정말 기대했는데 그냥 체감상으론 그냥 제약 조금 걸어놓고 더센 보스 잡는 느낌입니다 아니 솔직히 인던보스가 더 스케일있고 더 패턴이 다양하고 위압감이 있어요 애초에 좀 스가 게임이라 그런지 뭐 레이드는 약간 그거 같아요 몬스터헌터에서 3회 이상 사망시 토벌 실패조건 걸고 4인이서 그냥 때려잡으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잘 보이던 보스 체력이 안보이고 일정 체력 이하가 되면 얘가 도망을 칩니다 진짜 몬스터헌터에서 큰 매력을 느꼈는지 맵구성 또한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몬스터헌터여서 재미가 있는거지 여기에 쑤셔박을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눈에 띄는 부입 하게가 되어 패턴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막 갑자기 지친 기색을 내면서 천천히 확확 거리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슝 사라집니다 순간이동을 해요 실제로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귀찮은 시스템이에요 왜 만든거임? 물약도 제약 걸려있어서 빨지도 못하고 뭐 정비할 것도 없는데 차라리 그냥 그 뭐냐 모라이 유적이나 왕의 무덤이 훨씬 더 레이드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공략이라도 있고 스토리상 배경도 존재하고 보스를 잡으러 가는 그 길목도 존재해서 점점 보스에 대한 빌드업을 시켜주고 연출도 그 뭐냐 왕의 무덤은 군더더기가 없는 진짜 개쩌는 연출이었거든요 근데 이래서 많이 기대했는데 뭐 등장 컷신도 없고 배경도 없고 50냇 찍을 동안 그림자도 못본 놈들을 던져놓고 잡으래요 잡으면 템을 준대요 근데 들어가면 그냥 패 죽이고 끝이에요 공략? 그냥 패턴 외우면 끝납니다 진짜 이럴거면 레이드라고 부르지 말지 레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랑은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아니 인던은 그렇게 레이드처럼 만들어 놓고 레이드는 인던처럼 만들어 놓은 경우는 대체 그 뭐냐 차라리 카오스게이트가 훨씬 더 레이드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약간 레이드의 깊이가 너무 낮은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럴거면 그렇게 장황하게 스토리나 연출에 왜 투자를 했냐 이겁니다 이걸 좀 돈이나 시간 투자를 했으면 더 나아가서 좀 이용을 해먹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좀 흥미진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데 결국 이 연출들도 일회용이에요 그 연출 좋 왕의 무덤도 그때 한번 클리어하고 두번 다시는 안가거든요 아까워요 좀 진짜 와 개쩐다 싶었는데 그리고 다음 그 생활 컨텐츠 그래요 음... 진짜 스케일을 키워둔 항해 빼곤 채집하는게 전부입니다 뭐 없어요 그냥 그걸로 아이템 만들고 끝뭐 하우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집을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뭐 요리하던가 물약 만드는데 쓰이겠죠 근데 뭐 이정도야 어느 게임이나 있는 정도고 깊이가 별로 없어요 채집하는게 끝입니다 끝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주 초주관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레벨 디자인 뭐 메인 퀘스트를 월드 퀘스트로 바꿔놨지만 결국 스토리의 주축이 되는 아크를 모기 위해서는 메인이든 월드든 퀘스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월드 퀘스트가 메인 퀘스트입니다 근데 이상한게 메인 퀘스트만 진행하면서 말렙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퀘스트가 한참 남아있어요 게다가 이거 깨다보면은 말렙임에도 불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가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많은 경험치를 퀘스트에 분배했다는 건 후반에 여기서 성장을 시켜야겠다 라는 동선이라는 건데 이상하리만큼 말레 미후에 은근 메인 퀘스트가 많아요 제가 뭐 딱히 성장을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좀 퀘스트가 오버해서 받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약간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뭐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경험치를 땅바닥에 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좀...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뭐 퀘스트하면서 인던을 도는 건 재미있긴 한데 그냥 인던만 다니고 싶어요 이럴 거면 이게 설계적인 오류인지 노린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더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요. 자말렙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템랩을 올려야 돼요. 레이드를 돌고 카오스 던전을 돌고 연마를 통해서 템랩을 계속 올려주면 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방식은 아닌데 조금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가 없어져요. 아이템들이 전부 기본 스펙만 높고 뭐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들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무슨 아이템은 어떤 스킬을 사용하면 두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전투 특성은 그냥 추가 스택 정도고 연마 효과도 뭐딜 증가 쿨 감소 정도죠 물론 각인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지한정이고 결국 상위 아이템들은 스펙만 높이는 단계고 특별히 무언가에 특화되어 있다는 그런 아이템들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더센 무기 이런 느낌? 물론 세트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스택 관련해서 치중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보니 아이템을 수집하고 제작하는 맛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좀 아쉬워요 진짜 이 부분은 이제 좀 채찍질을 오지게 해봤으니 장점을 조금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전투에 대해서 단점을 조금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인더는 진짜 잘 구현해놨습니다 입이 달도록도 칭찬하지만 왕의 무덤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컷신도 깔끔하고 보스를 만나기 전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부터 빌드업이 정말 장난이 아니며 보스전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패턴이 약간씩 바뀌며 뭔가 그래도 공략이란건 크게 없는데 단순히 패턴이 조금 변하고 맵의 오브젝트를 이용한다는 것부터가 무언가 공략한다는 느낌을 정말 잘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인던을 들어가서야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인던은 정말 크게 지루하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킬 스킬이 전투에는 물론 이게 좀 그래요 호흡을 떠나서 트라이포트 시스템 덕분에 자신만의 스킬 트리를 만들고 연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의 부재를 조금 메워줄 수도 있긴 한데 뭐 조금 다르죠? 아무튼간 이 덕분에 같은 직업이라도 다른 스킬을 사용한다는 재미를 부여해줍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스타일에 따라 성향에 따라 입맛에 맞춰서 스킬을 자신에게 최적화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인상 깊었어요 게임하는 내내 이거저거 써보고 스킬트리 연구하는 맛이 쏠쏠하더라구요 덕분에 스킬 초기화만 4번을 했어요 아무튼 이건 진짜 재밌고 흥미로운 스킬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퀘스트 동선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이건 앞서 단점에 넣었던 퀘스트 레벨 디자인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보통 퀘스트 동선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꼬이기 마련인데 로스타크는 이 점을 최소한으로 압축시키고 간략화시켜서 퀘스트가 성장에 큰 줄기가 되는 역할을 맡습니다 때문에 성장을 함에 있어서 헤매거나 이런 점은 없었어요 쓸데없는 잡퀘스트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덕분에 성장하는 동안 큰 문제없이 편안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긴급 퀘스트나 협동 퀘스트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퀘스트 동선에 적당한 조미료를 투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또 긴급 퀘스트나 협동 퀘스트가 너무 자주 나오면 괜히 거슬리고 방해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rpg에서 의미없는 반복 사냥으로 레벨업하는 구간이 단한 구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깔끔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단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압축되고 일방향적인 동선이다 보니 다소 자유도가 적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퀘스트 동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쓸데없이 왔다갔다 하는게 더 싫어요 마을에 미알료 퀘스트가 가득하고 그거 보면 또 불편하고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와 그리고 이거 이거 하나는 진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흔에 빠진 강화석을 이용해서 운빨로 아이템을 강화하는 요소를 정말 싫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로스타크의 연말라는 시스템은 특정 재료 아이템을 수집해야만 강화를 할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운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는 걸 보곤 제 무릎을 자진몰이 장단으로 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이템 강화 외에 어빌리티 스톤, 가긴 룬을 통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점이 정말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인챈트로 스펙을 올리던 마영전의 향수요. 마지막으로 편의성 진짜 잘 만들었다고 하는 시스템인 모험에서 게임에서 대륙에서 이루어지는 목표치를 정말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해놓음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자신의 목표치를 세울 수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얼마나 자신이 이걸 이뤄냈는지 한눈에 들어오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의적인 부분에서는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는 내내 은근히 사소한 것 하나하나 유저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개발진들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예컨대 스킬 트리를 찍을 때 무슨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자신의 직업군들이 어느 스킬에 투자를 했는지 통계로 알아볼 수 있게 해놨으며 그 밖에도 이정표 시스템처럼 말 레벨 찍은 이후 생기는 방대한 컨텐츠들 때문에 검색을 자주 해야 하는 유저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자 자신의 아이템 레벨에 따라서 어떤 던전이나 어떤 곳을 가야 하는지 상세하고 보기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시스템을 보고 있으면 로스타크가 정말 유저 친화적인 편의 시스템 등 등을 매우 촘촘하게 잘 설계하였 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 이렇게 살펴본 기준으로 이 게임이 갓겜이냐고요 글쎄요 뭐 그럼 이 게임이 똥겜이냐고요 아니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까라면 한없이 깔수 있고 빨라면 허어질 때까지 빨아지 깰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까는 사람과 빠는 사람이 균등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장단점이 명확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겐 갓겜 어떤 이들에겐 똥겜이될 수도 있는 그런 아리송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스트아크가못 만든 게임이냐? 아니요. 단지 단점들과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게 있을 뿐입니다. 1천억이라는 개발 비용과 8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제작한 게임인 만큼 완성도에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치곤 단점들이 보인다 이거죠. 솔직히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간만에 이 거지같은 시장에 이런 평작을 내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게임은 칭찬받을만한 게임인 것은 맞습니다. 무슨 개쉽 갓겜은뿅 하고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전체적인 평가는 잘 만들었지만 단점이 명확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운영과 행보는 꽤 괜찮은 편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발 제발 이대로만 이대로만 가서 해외 서비스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여 디아블로 덕에 갈 곳을 잃어버린 양놈들도 싹 긁어모아 아직 한국 게임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